앵글, 치글치글눈 터, 눈글 더블킬 티킬 스페셜 오케 스피리버스 들어가는 거는 뭔데 설치할 수 있는데는 뭐 해체를 하면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십시 공격밖에 없으니까 그러네. 빡센데요네눈안믿눈안 믿. 네한 분이 2 0만 원을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오케이 경성님 확인죠. 챔탈 두번 해야 되네 그러면. 검박사. 어아 천천히 천천히.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 하나 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가 오오오 뭐야 순종 한방이 있어 <웃음> 아이고 피아나 이총잘 쓰던데요 저번에 이 총으로 잘 잡던데 근데 너무 칭찬하면 안돼요 쓰나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웃음> 진짜 그래서 일부러 안하는 중아확 버렸나 봐지일1러일분1일 아, 검정으로 하나 뺐어요 아 누나 다시 어, 놀래라, 씨. 눈 던진 나아 눈둘 눈둘 바보. 바보, 바보. 아이고 띵. 살 중에 둘 이상. 눈, 눈통 대신, 눈통 대신. 아, 뭐어 오케이. 유통왔세요 중크조심 권일림필, 권일필, 양각 왼쪽 둘. 둘, 아이고, 형님, 삥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마이크 켜요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터 어? 데킨드 마이크 안 하셨던가? 하지 않으셨나? 지금 지금 들어오셨는데 아 그래요? 네 이번판에 들어오셨저 계속 팀생이랑 소통하고 예, 있는 줄 알았어요 저랑 어호 역시 말 안해도 앵글 컴 민다. 민가리다다 아, 아, 오, 나이사 자스펠퍼스 아, 미동님 안녕하세요. 아, 이러면 안되이안다고요 어, 바로 이판 유화각. <웃음> 자, 빨리 올라오세요 다들 이번 판 유화각입니다. 자와 <웃음> 네. 네. 네. 이게 뭐야? 어머. 오 실각 적 베이다 적배 하나 둘셋공 아, 하나.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 보호관 나오시면 안돼안보오시네아이씨 바로 나왔네 야 인내심이 좋은 분이네 와 쌉가지야 이거 오른쪽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동물인가 공 하나 공 하나, 하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두 개. 아이고, 네. 해이지라, 오 두개 요 아이고 경선이 5천원은 감사합니다 이네 아, 나 삥. 아, 저거 먹었다. 저가보 볼게요. 저 옆에 반. 아, 이걸. 저옆 반이야, 반. 깐부용 아, 아, 반이야, 아, 반. 하나 더. 어, 어, 음. 개홍성님 나 있다.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근데 어, 우리 아, 7대 0으로 공격하면 미션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거? 삽다지 저운 딴데로 두. 두, 두 하나 더. 그래요? 적배로. 모이돼 눈도 뭐니? 응. 거 왔어. 모니. 눈통 들어왔어 니아 그럼 무조건 거이겠네요 어? 어? 아니 빨렸어. 나 나가자마자 죽었어. 아로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품미션 했으면 까비. 그예 저. 목감지래. 제대로 된지 오히려 짧은 게 다행이네요. 눈안 오케이. 검 이제 안 오시는데 형님 바로 돌립니다 저는. 중에 토리형 있어요. 제 나무 있어. 앵글 에포가나 오, 다 앵글. 앵글 스나이님이신데? 아군이 숨이와 여러분 이거 미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미션 못한다. 이거 가스 때문에 릴레이 미션 서, 서, 그 이게 안 되겠는데? 성립이 안 되겠는데? 시우파핑님 안녕하세요. 어 상대시라고요 지금? 공디 형님은 상대에 계시고 제가는. 둘. 가보 가보 가보 SOMBODY SOMBODY SOMBODY 이야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 아군이 캐릭을 하였습니다. 아, 셰퍼트 캐리 형님 되게 막사나게 불어 뜯으시네. 와. 강아지, 예, 아, 그죠. 강아지 머리신데, 와. 선아이 좀, 좀 잔인하게. 아오 삥, 진짜. 하루중 밀린 것 같아요. 일단 말 하나, 하, 말 하나, 말 일단 올라가. <웃음> 하나 하아 하나 도 더한 다음더어다게어다게다 아또 있었어요? 아승리하 가스 아 오늘 피드 전 느낌 괜찮은데. 오케이 1인뭐4킬시 일만 원 오케이 바로 갑니다 님 이식크 셰우기. 존크스나 그 지금 벨러스가 전판은 너무 크게지고 이번 판은 또 너무 크게지고 하나 아리카리 하아 아, 이게 안되 치겠네 와 중에 겁나 많은 중에 한세 정도 아아 아, 아. 기나기다아 어제밤 안됐네 한번밖에 안 남았어 까비 자 찰칵 유... 유하아 이렇게? 스벨버스를 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